네, 그럼... 네. 어 이게 입을 벌릴수록 입을 벌릴수록 아~는 기두가 더 막혀버리잖아요. 근데 잘때 보면 숨이 답답하면 입을 벌려갖고 숨을 억지로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근데 기두를 더 막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잘때 보면 이렇게 입이 이게 근육이 풀리면서 턱이 이렇게 처지잖아요. 이단 말이에요. 코골이 사람들 보다 그러면은 그래서 이걸로 이게 붙이니까 이게 들쳐지게 만들려고 이렇게 이걸 하고 호흡을 늘려주면 당연히 효과가 있어요. 호흡량이 많아지고 턱이 들쳐지니까 그래서 약한 사람은 이정도 해도 이제 뭐큰 어, 코골이가 약한 사람들은 이정도를 해서도 효과가 회 여기 여기서부터 테이프를 발라서 이렇게 붙이면 어떻게 돼요? 네, 그래서 훨씬 더 별, 좋지 않을까? 입이 벌어지지 않게 하기 별별 방법이 다 있잖아요 마스크가 이턱 이렇게 잡아주는 마스크도 있고 이 밴드 해서 꽉 잡아주는 것도 있고 한데 이 입을 꽉물어이렇고 잡아주는 거는 굉장히 문제가 돼요 이게 턱관절이 여기에 락싱이 딱 걸려버린 상태에서 그 장시간 지속되면 여기는 혈류가 되게 문제가 되고 신경이 눌려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갈이 환자들이 되게 턱관절이 안 좋아지는 이유 중에 이것 때문이거든요. 이갈이 이약물기는 턱관절에 아주 치명적이고 이 치아를 이렇게 그 계속 커플레션로 가지고 치아를 손상시키고 잇몸을 망가뜨려요. 그래서 입이 자연스럽게 우리가 혀를 살짝 깨문 정도 이 정도 떠 있는 게 좋거든요. 근데 이 밴드를 해서 막 묶어버리는 것은 굉장히 해로운 거예요. 어쨌든. 턱이 안 떨어지게 하려고 그런 무리한 또는 잘못된 방법을 쓰고 있는데 턱이 안 떨어지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가장 기본 원리가 어, 턱이 앞으로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심할수록 나오는 거고 그렇게 심하지 않으면 굳이 턱을 내미지 않고 떨어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것만으로 효과를 잘 봐요. 그래서 우리가 임상점했을 인... 때 네. 어떤 사람은 1 0를더 전진시켰고, 10mm까지 전진시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 2mm만 전진시켰고, 1, 2mm 해봐요. 그래서 느낌도 없어요. 그런데도 효과를 충분히 보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턱이 더 떨어지지만 않으면 기도가 유지되는 사람이 있고, 턱을 더 늘려서 기도를 벌려줘야 유지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거를 잘 알아서 해야, 이제, 이제 그때 적용할 때 이제 하는 부분이 중요하죠.